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모아비 오스람 인증 데이라이트 장착입니다 데이라이트 의무 장착 전 출시된 차량으로 전조등과 안개등만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데이라이트는 안개가 자욱한 날이나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서는 데이라이트를 통해 맞은편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만큼 중요한 라이트 중 하나죠 15년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차량에는 의무 탑재되는 라이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오스람 인증 데이라이트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사전 인증한 제품입니다 구조변경 절차가 필요없이 스티커만 등록증에 부착하면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자동차 검사시 문제없이 통과되고요 구성품은 라이트와 고정 브라켓 그리고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 후 동봉된 브라켓을 이용해 데이라이트를 장착합니다 라이트는 최종 장착시 양면 테이프와 실리콘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차종 공용으로 출시된 제품이라 모하비에 장착시 배선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납땜과 수축 튜브 그리고 흡음 테이프와 콜게이트 튜브로 연장된 배선을 마감했으며 방수 커넥터를 사용해 안전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차후 범퍼 탈부착에 필요한 정비시 용이하도록 했고요 라이트 패선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접지는 링 단자를 사용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데이 라이트를 구현시켜줄 모듈에 커넥터를 꽂아줍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미등 전조등 점등 시 데이 라이트는 꺼지도록 작동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사전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모아비 오스람 데이라이트 장착이 종료됩니다.